두 발로, 워셔원 킬. 자, 한 발, 한발 남았다. 그렇지. 뭐노, 뭐노, 뭐노? 아니, 저기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평모아 그때부터 키로 놀러왔는데 한 두세밖에 해가지고 진짜 방금 이긴게 한 세번째? 세네번째? 어? 미안. 오설때소을안 어, 어, 어, 네. 잡네, 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설때 죽어야 정상인데 이걸 산다고? 어아미 써리용 미안해서 같이 빙 먹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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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하게 머리대지 말고 뒤로 쫙 빼서 점프샷 점프하는 거샷삑 미안해서 같이 먹어줬잖아요 오케이그 샷이 뭐, 뭘 말하는지 알겠다 뭔뭐 말할? 이거 이... 뭐지 개꿀 자 아까 보나가 있었죠 파르그야 짜리 나갔다 문틈 사이로 어 저기 에이스 형 왔다 어 미안 미안 미안 <웃음> 아니 근데 뭔 삥이야? 어. <웃음> 아 셔터 들어가자마자 상대방이 셔터로 깐걸다 먹었나? 어 이거 줄 없이 번지점프 하시네 아 안돼 아 삥이다 아, 이번에 가시게... 나연막이나이아이번운이 아, 아, 좋으시네 보통 뭐날라오면은 포긴 줄 알고. 아 설마 날라오는 거 이거, 이거. 이거, 를거이한 건가? 이번 왼손 진짜 부지런하다 폭탄이설치됐이니다 오. 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에아 <웃음> 개구 탔었지 울림 자 이번엔 작 찍먹으러 가죠 이번에 아 데캠스나 기대된다 오늘 데캠스날 말 못해갖고 어딨죠? 엘팍도 있네. 와, 근데 우리 왜내러잖아요 갑자기? 아, 슬기니까 잡지 말라고요? 안 잡을 수가 없다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깔끔하게 치고 빠지기 효진님 한이오 시청 감사합니다 오 뭐야 이오 큰가방 뭐야 좋아 오, 오, 오, 예, 그러면 개 오, 오, 죠두 발로 오, 오, 오, 오, 자한 발, 한발 오, 오, 다 그렇지. 아요 오, 미사일 재밌네. 딱히 밀었다 자 여기 계단에 깔아두면은 오다가 잘 죽거든요 안 죽네? 안 죽었네? 다리만인데 나이스 둘 밖에 안 밀었나? 자 옆에서 들어왔을 거고 점프 샷 하기에는 아만 저기, 아아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어기기 저기, 저기, 환자면 쉬어야지. <웃음>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코로나 걸렸거든요. 저아 어, 셰프형 이해한다 예, 예, 그래. 아, 이거는 이거 이거는 첫발 쎄는 순간 죽었다. 그 그게 아, 저 삥... 아니 빙 분명히 아니었는데 그렇지 않나요? 아니 같은 자리 있었는데 삥... 나도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. 그 그러, 그러면 아 이해해 예, 줍시다. 예, 코로나라네요 셰프님 맞제 듣고 있지. <웃음> 영원에 있었으면 이거 가지고 또 얘기 많이 했겠구만. 군습니다 미사일 좋은데, 칠대일 뭐야? 갑자기 아까 미사일 이겼었거든요. 아까도 그러다 들어옵니다. 아 반쇼 그대로 있네? 와... 셔터 만 보고 계시네 자 미사일 크게 하겠습니다 와 이거 우리가 미사일 잘하는 건가? 상대방 분들이 미사일만 약한가? 와세바퀴 동안 진짜 한두번 밖에 못 이기다가 이제 드디어 2연승?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깔끔하네 자 드디어 기다리던 데캠스나 double kill double kill 아군이 패배할 수있